나는 썬더같은거 안봐 왠줄 알아요? 저는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딜을 5만을 넣냐 못 넣냐가 중요한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저도 되는데 딜을 넣냐 못 넣느냐가 중요해 나는 아 죽어 죽더라도 딜을 5만 넣겠어 아야아야아니니아야 아니야. 딜을 넣는게 중요해 안돼 아 이거는 좀별로예요이거좀별로고요 차라리 이거 사겠습니다 모크영상 재밌게 봤어요 아 여러분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쏠랭으로자 정확하게 88판만에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진짜 못하겠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나같은 콘텐츠로 아 이게 콘텐츠로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영상을 찍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이 웃기려고 시작을 해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아이용덩거린다니까 자꾸 기념으로 어원 아, 하나 그러면은 기념으로 룰렛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포켓몬을 랜덤으로 고르고요. 아이템도 랜덤으로 고르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룰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포켓몬은 뭘까요? 자, 우구지? 어? 우구지가 나왔고요. 자, 전설의 탱커 우구지를 갈 거고요. 아이템은 <웃음> 상처약이구요 약전봉 쫓기 끼 노템 맞습니다 이게 렇 맞습니다 나 못하겠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령님 무지는 죽으면 안된다고 하셨죠?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어 아, 뭐지 나 해피너스랑 가고 싶은데? 어..왜 모크나이퍼랑 갔지? 아 뭔가 이상하바다회월리 이컴퓨터이게 빌어야겠다. 컴퓨터가 있을 걸? 근데 이거 백손목카 하는 대고 사람인데? 어쭈공!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거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어 다이빙 다이빙하자. 자, 자 일단 아나안 되겠어. 아 제발 아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어어어양탈자야 좋아. 자 내가 다 먹는다. 자 피카츄 발사 제발 발사 후진 발사. 자, 죽어. 어,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자, 에어슬레지 좋아요. 자, 나이스. 자, 백손목하니, 죄송합니다. 죽으시고요. 내가 물 뿌려줄게. 좋아요. 자, 풀포켓몬 두마리가 아무것도 못할걸? 미안.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뭐,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짱! 자, <웃음> 자 저, 여러분들, 제가, 어, 의그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하는 거. 일걸요? 자, 풀포켓몬을 때려줍니다. 물포켓몬이 삼성 때문에 져요. 그리고 죽어집니다 아이고 아니 돈에 덕분에 여러분들은 참 재밌는 장면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만약에 데미지가 3만이 못넘는다 의구지를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멀쩡한 템이 없어요 그 보험조끼 끼고 템이 하나가 빠졌는데 이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지금 의구지 딜러라고 할 수가 없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글 뺏어먹고 빨리 크자 자어 죽어? 자 피했죠? 버려! 버려! 버려! 팀 버려! 팀 버려! 몰라! 죽어! 죽어! 아! 좋아! 됐어! 몰라! 몰라! 몰라!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만먹었을걸 이거 지금 나 트롤하고 있어갖고 우리 서포터한테어 버프 뺏겨도 할말 없어 이거는 어! 죽으세요! 어! 나탄소육이도 버틴다? 풀포켓몬 따위한테? 절대 지지 않는다! 어? 죽으시고? 죽으시고! 하하! <웃음> 아 됐다 야, 딜 4만은 넣지 그럼 아또 조금 조건을 올려볼까 그래 5만 의구지 유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아 아,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 이 정도 못 넣겠습니까 설마 아 팬텀 죽어 네 희생양이 되어라 야야야 예, 예, 예, 예. 아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할수 있거든요? 자, 일단 나는, 나는 썬더 같은 거안 봐. 왠줄 알아요? 저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딜을 5만을 넣냐, 못 넣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니야. 저도 되는데, 딜을 넣냐, 못 넣냐가 느 중요해, 나는. 아, 죽어. 죽더라도 딜을 5만 넣겠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딜을 넣는 게 중에, 안 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죠? 딜량이야. 잘 놓았다니까. <웃음> 아 아버지가 오셔서 야식 먹고 왔어요. 아 좋죠. 야식이 아주 맛있겠네요. 족발 드셨나요? 아니면 치킨이나 피자 드셨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남는 데갈 건데 위로 가야 어 전구 전구? 아 김밥이랑 오뎅 아또 요즘에 추워지니까 또 맛있긴 하겠다. 책임지세요 이 배고픔을 책임지시라고요. 그 뭐야? 오왜 죽으셨어요? 아 근데 진짜 요즘에 포장마차가 많이 없어져갖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진짜. 팥붕이 좋나요? 슈붕이 좋나요? 그거를 왜 따지죠? 붕어빵은 입에 때려 넣어야죠. 그거를 왜 따집니까? 에? 아 붕어빵은 입에 때려 넣어야지. 아, 근데 진짜 옛날에 그느끼던 붕어빵 아 그게 진짜 솔직히 요즘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아 아 옛날에 친구가 자기가 용돈을 일주일치 값을 받았대 일주일 용돈이 5천원이었거든요 이제 5천원치를 붕어빵을 사먹은거야 친구들야 나도줘 나도줘 나도줘 이래갖고 뺏어먹겠다고 그걸 이제 한입충들이 모인거지 이제 그러다보니까 한 15명 20명이 모이겠지 이게 정작 산사람은 봉다리만 들고있고 계도못 먹은 거야. 봉탈리 만들고 집에 갔어. 아 여튼 게임 하면서 이런 추억 좋네요. 저는 그냥 구경만 했거든요. 제가 지금 막 이게 영상 찍으면서 추억추억 추공, 추공 이러지. 그거를 뺏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렸을 때 이게 사탄 악마 그 정도는 아니었다. 에 여튼 저는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방관제라니. 아니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어? 땡땡이가 산 거잖아. 그거는 나쁜 짓이야 이러면은. 야뭘야왜어 이거. 좋아! 죽어! 레리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네. 어, 야! 죽어! 아 죽으세요! 아 좋아 뭐야! 아 센데? 생각보다 센데? 찍만 부먹! 그거는 또왜 신경을 쓰시죠? 그냥 입에 때려 넣어야죠. 아 어, 신경 안 씁니다 그것도. 근데 잘 먹어요. 그냥 부어서 먹어도 잘 먹고 잘 먹습니다. 이게 방관재지저 그냥 뒤에 찍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 여러분들 그돈 모아서 탕수육을 먹잖아요 근데 꼭그 고민을 뭐하라십니까 고민을 뭐하라합니까 그냥 근데 나 11렙은 왜 아직도 11렙이지? 어 여러분들 순덕이 나왔을 때 11렙은 제저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건 그렇지만 어, 어 솔직히 좀 죄악입니다 어좀 죄악입니다 어좀좀 좀 그래요? 어 이러면 안 되지만 어 이거 좀 그렇다 어 조금 안 된다 이러면 아, 죽... 으시구요 아, 모크나이퍼 부어치킨... 잡아먹었고... 아, 야, 그래도 내가... 어? 이건 이기지, 백손목카 이기지... 아, 백손목카한테도 질라나 설마... 에이... 백손목카 이긴... 아, 어... 예... <웃음> 아니, 이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걸요... 아, 딜량을 한번 보면 되겠다... 자 누가 잘못했는 게 아니라 저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 나인테일이 딜량을 몇남나번 보자... 잠깐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그래 난 탱커였어 자! 바다 데미지를 보면은 아니구나 내가 제일 들 맞았구나 아... 어, 그렇다고 하기엔 힐러라고 하기엔 꼴등이고 어... 그만 알아보자